어퍼드. 네. 그 뭐냐 지지하다. 좋아요. 네. 그다음에 아, 나쁘지 않네요. 음, 이건 잘 기억을 하고 있네요. 그다음에 31번은요? 조상 조상. 아 아니구나. 31번. Take, take advantage, advantage of. 네. 어. 트리커 어드벤트에서 뭐뭐를 이용하다? 어, 그렇죠. 이용하다? 2 0 장점을, 확인하다. 장점을 이용하다. 그렇죠. 자, 그러면.